볼리베어, 과연 그는 도대체 왜 귀여운 양갈래 머리 뒤에 적꼭지를 숨겨놓았을까? 아, 없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의볼 볼리베어는 챔피언입니다. 볼리베어는 탑라이너 중에서도 매우 상남자 같은 캐릭터입니다. 물론서는 법이 없죠. 이게 양아치지 상남자냐. 상남자답게 바로 다이브. 에코가 타워 어고르를 막고 있을 때 같이 싸웠어야 됐는데 너무 쫄아버렸습니다 그때 무리에서 라인을 미는 뽀삐맨 바로 신발을 뽑아주고 달립니다 그때 궁으로 로밍을 오려는 우리팀 특패를 눈치채고 따라 올라오는 상대팀 비에고 나이스 버고 내가 잡을게. 에코가 도망가는 뽀삐맨을 잡고 특페가 빨간 카드 줄까? 파란 카드 줄까를 외치는데 찌는 파란 카드요. 를 빨간 카드로 잡아버리는 자비없는 우리 팀 트위스티드 페이트. 그 이후 에코가 전령을 먹고 탑에 풀면서 뽀삐맨의 멘탈이 쿠크다스가 되려는그 찰나. 뽀삐맨의 멘탈은 물론 타워까지 쿠크다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는 장난이고 상대팀이 백업 오기 시작하는데 와아무도 있어 아무까지 오게 뭔데? 되면서 볼리베어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아, 처하게 됩니다 깨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요 맞습니다 약 3주전 짧은 동영상으로 올렸던 영상입니다 11만 조회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볼베나 공심취워 없지 넌 없다고 믿을 아.. 나... 어.. 잠깐만.. 나 없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버티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멋지잖아.. 이크 열어갔습니다. 그후 탑에서 스플릿을 하고 있던 도중 용쪽에서 한타가 일어납니다. 상대편의 서렌, 분량 1등, 내 캐리, 예. 끝!